아이 <웃음>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웃음> 안녕 난건이라고해 <웃음> 하이티비 어? 이거 옛날에 우리 집 TV 스마트 TV 그거 한 건데 하이티비 전원 켜줘 <웃음> 안녕 뿡뿡? 아니네 시온 뿅뿅님이랑 그 위에 댓글에 안녕 이렇게 합쳐져서 안녕 뿅뿅으로 봤어 지금 뭐하냐고요? 저는 뭐시오 오늘 스케줄 일본에서 스케줄이 끝나고 지금 호텔에서 씻고 자기 전에 오늘 12시에 또뭐 올라오나? 스케줄러를 안 봤네 어쨌든 자기 전에 잠깐 인사하려고 왔어요 내일 이벤트 올지 말지 고민하고 계신다고요? 고민을 왜 해? 당연히 와야지 <웃음> 혼자 호텔 쓰냐고요? 아니요 저이도영이랑 같이 쓰고 있는데 권학이 형 지금 잠깐 나갔습니다 운동하러 간거 같아요. 12시는 솔로 티저 사진이냐고요? 그, 그 스케줄러 봐봐요. <웃음> 오늘 12시는 솔로 티저 사진인가 봐요. 아마도 케이스페이드의 정체가 들통나지 않을까? 들통? 공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투 왜 이렇게 귀여워요? 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귀여웠어요 <웃음> <웃음> 오빠 일본어 들었어? 할복구. <웃음> <웃음> <웃음> <오빠>, 일본어 들었 일본어가 엄청 조진이 났다 보여지지 할까?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탄저비 오메데 저는 진짜 항상 하... 왜지? 해외에 나가면 그 나라 언어가 자꾸 입에 패요. 한 번은 그, 그 친구 말투나 주위에 웃긴 사람 말투나 뭐에 꽂히면 말투가 좀 많이 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말투도 그렇고 그리고 뭐야? 음... 뭔가 습관? 이런 거 주위 사람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적응력이 엄청난걸? 아리가또 그래서 자꾸 저도 모르게 멤버들한테 일본어로 말을 해요 <웃음> 못하면서 말이 안될 수도 있는데 계속 일본어로 얘기하면 자꾸 멤버들이 형 한국말해, 한국말 해 한국말 아, 아 맞다 맞다 막 이렇게 돼요 <웃음> 근데 조금 인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요즘 제일 말을 많이 하는 게 지금 릴리즈 이벤트 때문에 일본에 계신 팬분들이어가지고그 일본 팬분들께서 좀 특유의 말투로 열심히 저희를 위해서 한국말을 준비해서 해 주실 때가 있어요 되게 고마운데 그 말투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웃음> 약간 그 파파고 번역체라고 해야 되나? <웃음> 약간 이렇게 됐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끔 말바보가 될 때가 있어요 약간 좀 부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번역체 그 <웃음> 제가 다른 사람 말투로 넘어가는 건 머리가 좋은 거래? 그런가 봐요 거니 진짜 외국어 빨리 배우겠다 약간 관심이 있거나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언어적인 능력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버블로 건이... 제가 공카에 올린 건이의 일기를 봤는데 약간 그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체 느낌이 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되, 되다 보니 이렇게 했, 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라나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너, 어딜 디 가나 그 그냥 적응을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전 내일 학교 가야 돼서 자러 갑니다 권이도잘 자요 잘 자요 학교 잘 갔다 오고 갸루피스 저 갸루피스 마스터 했어요 요즘 한국에 되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혼또니 갸루, 찐 갸루, 전직 갸루셨던 스태프분한테 마스터 레슨 받았어요. <웃음> 갸루 피스, 그리고 엣지 있는 손가락, 레슨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 가서, 돌아가서 유행을 재패해버릴 거예요. 마스터가 뭐냐고요? 어... 진짜 완전 내 걸로 만들었다 <웃음> 아이고 자려고 했는데 건이가 왔어 12시 티저 뜨기 전에 저갈 거예요 티징은 중요하니까 덤벼가 어떤 곡인지, 트릭스터가 어떤 앨범인지 달림들이 궁금해하게 하고 싶어 <웃음> 이번에도 진짜 에너지가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꼬니짱, 샤브샤브 잘 먹었다네 소 오늘 샤브샤브를 먹으러 갔는데 이제 평소에는 이제 저희 일본 현지에서 일본어 담당하는 스태프분이 항상 와주셔서 주문하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오늘은 이제 피곤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다 쉬시라고 그래서 멤버들 몇 명이랑 멤버들이랑 그 이사님 한 분이랑 그니까 일본어를 할수 있는 사람이 없이 갔어요. 그러니까 일본 현지분이 어쨌든 픽업이랑 그걸 도와주셔서 갔다가 저희 편하게 먹으라고 보니 일이 일 있으셔서 오늘 식사 같이 못할것 같다고 주문만 도와주시고 가셨는데 이제 추가 주문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현지 그 저희 항상 도와주시는 일본어가 가능하신 스태프분께 전화를 해서 이제 직원분과 통화를 그 하게끔 하신 다음에 저희 옆에 계신 이사님이 그 일본 스태프분께서 저희 여기 이 테이블에 고기가 끊기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한 60판 정도의 고기를 먹었어요. 샤브샤브 빨간 국물이 이제 기름을 걷어내고 고기를 계속 넣고 하다 보니까 갈색 국물이 될 때까지 샤브샤브인지 뚝불인지 모를 때까지 먹었습니다. 오이식 같다 맛있었어요 60판 넘을걸요? 뭐 야채 한 5판에 뭐한 고기 60판 정도 근데 많이 안 들어있어요 그냥 뚝불 먹었다고 생각하려고요 <웃음> 뚝보기 뚝배기 불고기 건희야 나 오늘 생일인데 생일 끝나기 전에 한 번만 축하해줘 오늘 생일이신 분들 그리고 해오름담 님도 생일 축하드리고 내일 생일이신 분들도 생일 축하드려요 저 방금 약간 최하정 선배님 같지 않았어요? 생일 축하드려요 <웃음> 나 잘한다 <웃음> 그쵸? 오늘 생일이신 분들 생일 축하드려요 <웃음> 컴백 전날 생일이라고요. 미리 축하드려요. <웃음> 와 닉네임 읽어주는 거야? 라고 아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었나 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안 해도 알아요. 건희야 나 투문들이랑 트위터 스페이스로 수다 떠 중인데 투문들 난리 났어. 왜? 권유도 부야 끝나면 뭐안 하면 들어오라고 하고 싶네. 투문이랑 얘기하면 진짜 재밌거든. 제가 멘션 패티래 멘션 파티 할 때만 워너스 계정 아이디를 받고, 아닐 때는 그 사고 방지를 위해 그 로그아웃을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아 그럼 앞으로는 사랑한다고 말안 해도 괜찮은 거야? 말을 안 해도 알지만 하면 더 좋죠 법을 결제하고 4일 동안 오빠가 아무 법을도안 와서 당황했어? 미안해 저더 열심히 할게요 이도궁이랑 방 쓰는 게 좋지 이도궁댕이 같다 이도군 이라고 하신 거 같은데 이 독은 방 쓰는 거 좋아요 우린 음악을 빌려 이 분위기를 빌려 잠시 비행기 만난 것 같은 성. 거니 거니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나 아직 법을 안 했는데 누구 하냐고요? <웃음> 뻔한 걸 물어 거니 거니야 나 수도꼭지가 안 멈춰 왜요? 왜 울어? 아노래하다 실수로 덤벼불렀으면 좋겠다 덤벼 덤벼 이거 꽤나 중독성 있어서 흥얼거리게 돼요 위험했다 스포를 좀 해줄까? 트랙리스트가 떴으니까 그럼 제가 특별, 제가 느끼는 약간 색깔?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음. 1번 트랙, 후, 인트로. w h 더조 o 맞죠? 그건 약간, 음. 약간, 카키색과 버건디색이 좀잘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고요. 약간 보라색과 검정색도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음, 이번 트랙이 타이틀곡이죠? 덤벼. 어, 어 덤벼는, 어쩔 수 없이 검정색과 빨간색이 좀 찰떡인 앨범 앨범? 곡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좀노란색또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3번 트랙 뭐예요 달림들? 음.. 다 아니.. 두눈 빵가 방금 제가 맘대로 줄여봤어요. 두눈 빠지도록 뭐예요 아, 3번 트랙은 스카이다이빙! 스카이 딥 다이빙은 어 냅다 파란색과 하얀색 이 생각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트랙이 뭐죠? 네 번째가 두눈 빠지도록 맞죠? 두눈 빠지도록 이건 약간 빨간색과 주황색? 이건 살짝 두눈 빠지도록은 영주형 곡이에요 약간 좀 신이 나면서도 좀 분위기 있긴 신나는 한 그런 곡이에요 스카이다이빙은 또 이번에 영... 아니 뭐요건아이 형이 참여한 곡이고 5번 트랙이 아마 취급주의? 미스터 울프인가 스카이다이빙 청량이냐고? 청량한데 좀 거친 청량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도형의 느낌이 어느 정도 좀 묻어있는 청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취급주의는 투명색? 오팔색 약간 이런 느낌과 약간 진짜 밤도 깜깜한 밤이 있고 좀 곤색 하늘 좀 네이비색 하늘에 좀 푸근한 밤 있잖아요 그런 밤에 가로등불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취급주의 생각보다 많이 다르다군요 다르다.. 다른 것같다고요 프레자일 프레자일? 저는 개인적으로 취급주의 꽤나 마음에 듭니다 아 취급주의가 있네 저는 취급주의가 약간 제 스타일이에요 약간 내가 노래를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수정 녹음을 그러니까 이 곡이 원래 저희 워라미인 준비할 때한번 1차 녹음을 했었.. 좀 미리 준비했던 곡이거든요 그래서 이 곡을 그때 녹음을 한번싹 잘해놓고 그 다음에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이제 수정 녹음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수정을 한.. 한소절밖에안 했어요 너무 잘해서.. sorry.. 는... 아, 오케이. 그리고, 미스터 울프. 미스터 울프는 약간, 어, 좀, 씨, 어... 뭐라 그래야 되지? 미스터 울프는 남색. 어, 제가 좋아하는, 미스터 월프 완전 기대중이야 개 늑시 라이언하트 느낌 나려나? 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약간 비슷한 계열이다 개와 늑대의 시간 라이언하트 미스터 우프 약간 그런 바이브입니다 비슷해요 바이브 근데 저는 좀더 좀 긴장감 넘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웃음> 느낌? 이에요. 그리고 7번 트랙이 아마 덤벼 아 Bring It On 네그 English v e r s i n 인것 같은데 또 English v e r s i n 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탁상 <웃음> 기대시주세요さ 그냥 빨리 컴백 제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빨리 보고 싶. 그러게요. 빨리 컴백 내일이라도 하고 싶은데 내일은 제가 한국에 없어가지고 어 조금 이따 컴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이는 요즘 파란색보다 하늘색보다 남색이 더 좋아진 건가요? 아니요? 남색은 원래 좋아했는데 파란색이 더 좋아요. Bring it on 발음 너무 찰진 거 아니냐고요? 저 이것 때문에 Bring it on 이라는 그... 그 발음? 이 발음과 이 문장이 쓰인 영화나 드라마 미드 같은 거랑 이 노래 가사가 들어간 <웃음> 그 팝송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그 가사 검색으로 Bring it on이 들어간 걸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발음이 그냥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갓더비트. 분들? 님들? 선배님들? 예, 네, 그. 내꺼에서 손대, 스텝백, 스텝백에도, bring it on! 이게 있어요. <웃음>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했는데, 그 느낌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 좀. 하고야 되지. 하나하나 디테일에 신경 쓰고 싶기도 하고. 또 가사를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서 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진짜. 녹음부터 그리고 이게 제가 직접 들은 칭찬 아닌데 이제 저희 이제 항상 프로듀싱을 해 주시는 이사님께서 영정한테 권이가 이번에 녹음을 다잘 해놨다고. 노래를 잘했다 그랬대요. 이사님, 제 얼굴 보고 한번더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그래서 기대 중입니다. 보시라고? 근데 달님도 이게 보이스라 그 보시오. 저는 이 화면을 나갈 수 없는데 그 보이스 비 앱은 그 창을 넘겨도 그 다른 걸할수 있어요 그쵸? 자 이제 공개됐으니 우리 서호 형의 사진을 한번 봅시다 이번에 서호 형 저는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서호 형 멋있어요 이번에 서호 형 보러 가자 서운줄 방금 알았다고? 어차피 떴어 보러 가요 같이 서운을 보러 가볼까요? 와 서울 멋있다고? 그치? 우리 형 멋있지 응? 아 나왔다해서 이서우 피흘려? 아 죄송해요 제가 힘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아 서원이 다쳐버렸나 잠깐만 이거 몇장 뜨는 거야? <웃음> 이번에 특별히 신경 좀 썼습니다 무려 개인 티저 4장 아니 4 장이나죠? 4 o 문 저는 이미 멤버들 티저 사진을 다 봤어요 근데 이번에 약간 헤매 난리 났어 난리 났습니다 이번 앨범 살짝 대박이에요 서우한테 미쳤다고 전해줘 권이야? 알겠어요 내 얼굴 보자마자 야 미친놈아 <웃음> 라고 달림들 <달님들이> 전해달라고 랬다고 <웃음> 하면 큰일나겠죠? 뭘 큰일나 달림들이 형 진짜 미쳤대 라고 전해달라 했다고 전해드릴게요 아니 그게 아니잖아 건이야 <웃음> 뭐가 달라 내가 감히 이런 호사를 누려도 괜찮은 거임? 응돼 투문이니까 폴 투문 이번에 좀 레제, 레전드지 않을까 항상 저희는 그전 앨범보다 발전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실력도 뭔가 컨셉적으로도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포여, 표현력도 그렇고 이번에 좀 어, 조금 더 발전한 모습, 조금 더 새로운 모습,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다들 노력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또 미주투어 열네 공연 마치고 일본에서 또 콘서트를 했을 때 관계자분들께서도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또 일본에서 공연하는 건 되게 오랜만이고 저희를 직접 보신 게 되게 지사 분들도 또 에이전시 분들도 오랜만이어서 많이 성장했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이 칭찬을 또 응원삼아 그리고 또 여기에 멈추지 않고 또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또 저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발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게요 멤버들도 같은 생각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할때 되게 감사해하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아, 저희 열심히 했으니까 약간 이런 반응이 절대 아니었고 아 다행이다! 우리가 그동안 노력했던 게아 조금이나마 좀 보여지는구나 라는 감사함에 앞으로도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너무 진지해? 오케이! 매번 열심히 하자, 너! 맞아, 맞아! 덤벼를 빨리 보여드리고 싶네요 아 그리고 공지 뜬거 봤어요? 저희 이제 또 한국에서도 슬슬 코로나 이슈가 점점 약간 위드 코로나인지 이제 다들 조금씩 예전처럼 돌아가고 있는 거 같아요 아크릴 없이 대신 마스크는 의무 착용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래도 전에 아크릴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린 적이 되게 많았는데 아크릴 없이 대면 팬싸를 하게 됐다는 사실 그리고 이건 컴백도 컴백이지만 또 이건 먹방이 아, 배달의 민족의 협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진짜 저 배민 v i p 진짜 배민에 한몇 천만 원 썼거든요 솔직히. 배민께서 저를 눈여겨보시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배민과 함께하는 이건 먹방 이벤트 참여 많이 해주시고 그 1억회씩 스밍해주신다는 달림들 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먹방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약간 이건 먹방으로 스밍 연습을 해보자고, 저희. 동영상 스밍 연습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웃음> 사실 전에는 그렇게 힘든 거안 해도 돼! 이랬는데 음, 해주세요 여러분 <웃음> 배민 금메달 한 달에 20회 주문이어야 되던 그렇지 하지 저 3월 주문량으로 저희가 3월이래 뭐야 4월 일본 오기 전 주문량으로 이미 금메달 땄어요 진짜로 내 친구들이 건이 소스 알고 있더라 저 버블로도 안녕하세요 건이군 건이 소스 보고 감동받아서 이렇게 말을 전하러 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직 비포어 투문 애프터 투문이겠지만 아직 투문이 아니신데 건이 소스를 먹어보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려고 버블 구독을 하셔가지고 앨범 나오면 스밍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들꽤 많았거든요 다 지켜봅니다 <웃음> 이번 컴백 진짜 욕심나요 너무 열심히 준비했고 그리고 자신 있고 또 저희 진짜 이번에 에너지부터 진짜 하나하나 신경 너무 많이 쓰고 너무 열심히 작업했고 물론 모든 아티스트 분들께서 앨범 하나에 정성 쏟아서 열심히 준비하시겠지만 저희가 정말 열심히 아주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진짜 투문분들 위해서라도 많은 사랑받고 싶고 투문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짜 와 진짜 서로 윈민할 수 있는 진짜 서로 너무 행복한 활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요 고생 많았다고? 에이 고생했죠 힘들기도 했고 진짜 잠못 자고 준비했을 때도 있고 진짜 막 그랬는데 달님들이 좋아할 거 생각하면 힘이 나요 달님들 지금 제가 피곤하게 텐션 없게 촬영하면 이거 나중에 달님들이 보잖아 그게 싫어서 진짜 달님들이 보는 거 달님들이 볼 거는 진짜 힘내서 열심히 하게 돼요 많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 달림들 마음에 쏙 들었으면 좋겠어 알았지? 가보자고 인프피 달님도 가보자고 엠프피 달님도 ENFP, ESFP, ENTP, EN 아니 다 가보자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다 열수개 언제 말해 가보자고 나나나나나나 와 노래 불러 버릴 뻔했어 소형 잘 나왔죠. 진짜 아 기대해 이번 컴백. 진짜 난리 날 거라니까. 하 진짜 아 어떡하지 이번에 난리 날거 같은데. <웃음> 아 진짜 빨리 보여 주고 싶어요. 아, 원래 제가 항상 느낀 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준비를 진짜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물이 나오면 빨리 보여주고 싶거든요. 나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까운 느낌 알아요? 그래서 어 진짜 제가 아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라는 말을 했던 무대들 뭐 컨텐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작품들 다 그런 컨텐츠들 그런 퍼포먼스 노래 다 달님들이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 이번 안무가 어렵냐고요? 어... 배우기가 어려웠어요 처음... 처음은 아니지만 어, 뭔가 어. 저희가 자주 어떤 스타일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새로운 느낌의 안무였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손가락 쓰는 디테일이나 몸의 밸런스 디테일? 균형 약간 이런 느낌 좀 어려웠어요 반불처럼 댐브 있냐고요? 이번에도 댄스 부스터 있습니다. 댄스 부스터 약간 난리나요. 힘든데 너무 재밌어. 목이 꺾이고 팔이 꺾인다면 맞아? 어, 막 목이랑 팔을 막 꺾진 않는데 좀 바빠요 저희. <웃음> 퍼포먼스하기 바빠. 약간 어 보통 춤을 출 때. 아 물론 너무 많이 연습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다음 안무는 뭐고 다음에 이런 좀 뉘앙스랑 이런 느낌을 줘야지 아 다음 가사 이거지 다음에 내 파트 다음에 동선 이거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무대를 하다 보면 몸에 익으니까 뇌가 움직일 수 있는 데 지금 이번 거는 몸이 너무 바빠서 뭔딴 생각을 할 틈을 안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달른들이 이번 덤벼 퍼포먼스 진짜 좋아할 것 같아 그렇습니다 퍼프 완전 바쁘게 잘하면서 라이브도 다 씹어먹을 거잖아 저는 진짜 요즘 느끼는데 저희 라이브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웃음> 아 뭐라 그래야 되지? 진짜 진짜 솔직히 말하면 아 이게 겸손한 태도도 겸손한 태도인데 물론 부족한 점은 존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거고 연습할 거고 노력할 건데 아니 리허설하고 이제 공연하고 연습하는 거 보는데 진짜 저희 팀에 대한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대를 너무 잘하는 거야 아니 이게 내이브로할 소리는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제, 저 너무 잘해요 이게 아니라 그냥 원어스가 무대를 하는데 아니 물론 다른 선배님들, 훨씬 잘하시는 선배님들 많고 저희가 막 진짜 너무 잘한다 이거, 이걸 거이 떠나서 그냥 저희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새, 계속 생겨서 아 어, 진짜 어쩌면 좋아 우리 그냥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리허설 때 솔직히 말하면 프로페셔널한 모습 그니까 러 멤버들이 그런 모습이랑 그런 에티튜드를 가질 때마다 너무 멋있고 나조차도 너무 멋있어 저희,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희, 이건 좀더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곡한 번만 더 리허설 해볼게요. 이 타이밍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맞춰볼게요.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저희, 어, 막 모니터를 맞추고 막 이런데, 어 어쩌면 좋지? 막, 진짜 더 보여주고 싶어서 막 난리. 막 그만큼, 기대가 된다. 근데 라이브는 진짜 너무 자신 있어 어, 아, 근데 물론 진짜 음방 사전 녹화 첫 컴백 주 사전 녹화를 하면 좀 많이 떨리기도 하고 이제 아무리 연습 많이 해보고 해도 방송국 컨디션 무대 컨디션에서 처음 무대 해보는 건 어쩔 수 없이 미숙해요 어. 확실히 콘서트는 그동안 음방을 하든 연습을 하든 라이브 연습을 하든 공연을 하든 진짜 많이 수도 없이 해봤던 곡이라 좀 익숙한 게 있으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생기고 이땐 이발성으로 어디에 힘줘서 이렇게 끝처리를 하고 이런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 당연히 내가 입력이 돼 있으니까 자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컴백주는 좀 나날이 고칠 게 많아요 근데 라이브는 진짜 자신 있어 나 춤추면서 노래하는 거 진짜 재밌고 진짜 자신 있어 아 빨리 보여주고 싶다 그렇다 가끔 저희 무대 MR 제거 영상이 올라와요 이제 이걸 보면 아 너무 뿌듯해 우리 너무 잘해서 그만할까? 오케이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다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더 잘할 거다 그럼 워너스가 될 거다 대박. 나 근데 너무 자랑을 너무 많이 했지 하지만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는 단점이 많이 보여요 어, 열심히 할 거예요 더 해봐 더 해봐? <웃음> 안돼 이거 나중에 이 말을 제가 지금 방금 한 말에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할게요 이게 맞는 거 같아 실컷 자랑하고 좀 무리수 가될 수도 있을 만큼 열심히... 좀... 자, 저희 너무 잘해요 하고 떵떵했는데 이게 허풍이 아니고 허세가 아니고 진짜 찐... 이될수 있게 열심히 할 거예요 책임감을 가질게요 이 말에 딴딴딴휴나 <웃음> 너무 버블 온거 보듯이 달리는 댓글만 계속 봤 권니 안 졸려? 어, 막 지금 당장 잠이 쏟아질 만큼 졸리진 않는데 내일도 아침 일찍부터 스케줄 준비를 하고 아침에 나가니까 슬슬 자야죠 버블 보듯이가 뭔 소리야? 아, 그 달림들이 버블 보낸 거 따라라라라 라렇게 읽듯이 계속 창 내리면서 정적 유지하면서 달 님들 댓글 보고 있었어 댓글 보면 재밌어? 재미 있을 때도 있고 재미보단 달 님들 말 하나하나 보면서 얘기하고 싶어서 봤지 토독토독 댓글보는 소리 난다고요? 흥독도독도독도독도독도독도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 <웃음> 액정 괜찮냐고요? 완전 괜찮지. 아 근데 저 진짜 깜짝 놀란 게그 아이폰 뒤에도 유리잖아요. 몰랐는데 그것도 깨졌어요. 완전 그 유심을 그 한국에서 일본 올때 비행기에서 유심을 갈 때만 해도 멀쩡했거든요. 그 뒤로 하아 자주 떨어뜨리긴 한. <웃음> 아니. 지금 카메라 사그 전면 후면 전면 그 셀프 카메라 찍는 셀캠 뭐야 거기 카메라에도 액정 사설 수리 한번 했더니 먼지가 들어가가지고 한국가지만 듣고 할라 그랬는데 뒤에 액정도 다 깨졌어 케이스 때문에 못 봤는데 에안 응. 다치게 조심하라고요 알겠어요. 건이 폰 보내주자 건이 손에서 벗어나고 싶냐고요? 어우 나 근데 이거 더 쓰고싶은데 그래도 안면.. 아저 근데 핸드폰 수리비만 요즘 너무 많이 들어 미국에서 20만원 주고 고쳤는데 그 액정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싸구려 액정 같은 거야 그래서 한국 와서 한국 사설 수리점에서 한번더 고쳤거든요? 근데 먼지 들어가고 뒤에 이번에 일본에서 뚜좀 깨지 깨시... 아, 그냥 사는 게 나으려나? 아14 기다린다 14에 근데 하늘색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14 샀는데 그 시에라 블루 컬러가 없으면 어떡해 g 3 살까? 음, 고민. 고민 고민하지 마, o g i r l g i r l Hey, y o u g o g i r l g 그 i g i 면 바꾸는 게 낫겠어요? 한 그럼 파란색 좋아해. 어... 고민 대신 케이스 투명 케이스 는못끼겠다나 지금 다 깨져서. 나12 쌈무그린 산데, 1 3이 파란색 나와서 절망했잖아. 아, 저그 아이패드 산거 뒤에가 하늘색 약간 시에라 블루컬러거든요 이거랑 사실 맞추고 싶기도 해. 하마로. 아, 나중에용량지 남한. g 음. 갤럭시럭시로갈아탈래 아우, oh, s 리 그건 좀. 갤럭시 좋죠 좋죠좋 저희 엄마 아빠도 갤럭시조요 근데.. 어.. 아이폰을 쓰다보니 아이폰이 편하더라구요 그, 그, 그 절대 갤럭시가 싫은게 아닙니다 만약에 갤럭시 광고가 들어오잖아? <웃음> 갤럭시 당장 갈아타 근데 개, 광고가 안들어왔잖아 그럼 애플 써 갤럭시가 어때서? 갤럭시 좋아요 우리 엄마 아빠도 갤럭시 써요 <웃음> 갤럭시 좋아요 좋다고요 뭐 이번에 뭐 S20 울트라 어쩌고그 뭐야 100배 줌인데도 잘 보인다면서요? 부러워요 진짜로 카메라 완전 좋더라 갤럭시 광고? 저만큼 잘 어울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출마 갤럭시 하지만 광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쓸 거예요 광고 언제나 환영 장님짱. 맞지, 맞지. 13 핑크로 가자. 남자는 핑크지. 에이. 편들리세요 제가 요즘 미는 거예요. 약간 그제 주위 사람들 이편견을 둘러 싸였을 때마다 편들리세요 이러고 있어요. 아니 어떤 기사 기사에도 막그 요즘은 남잔지 여잔지 안 쓰는 게 약간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그 막, 이거, 남자일지 여자일지 궁금하다는데, 편두리세요? 그게 왜 중요해요? 약간 이런, 이런 거 하고 있어요. 편두리. 평균 둘러 쌓여, 쌓이셨나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맞돌이에 이어서 편둘이냐고? 편둘이 편세탈? 나는 편세탈래? 으흡 현돌이 같다고요? 나 내일 학교에서 A whole new world 부르는데 응원해줘 A whole new world 이렇게만 부르세요 그럼 에이플 돌아왔다 뭐가 왜 계속 끊기냐고? 난 괜찮은데 그냥 나도 곧 학교 밴드부 콘서트인데 응원해줘 화이팅 노래는 자신감 연습했을 때 되면 실전해도 돼요 잠깐 끊겼었어? 이제 괜찮아 뭔가 참 쉽죠 아저씨 같다고? 그게 뭐야 그니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아이와 나의 바다 한수절 부탁해도 될까? 가사를 잘 모르는데 이럴 땐 냅다 멜로네 한번 검색을 해봅니다 아이와 나의 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일들이 있지 내가 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마음이 가난한 밤 이야 거울 속에 마주친 얼굴이 어색해서 습관처럼 조용히 눈을 감아 밤이 되면 서둘러 내일로 가고 싶어 수많은 소원 아래 매일 다른 꿈을 꾸던 아이는 이 정도 제대로 부르면 더잘 부를 수 있는데 너무 크게 부르거나 찐 발성으로 불러버리면 옆방에서 컴플레인 들어올 수 있어요 <놀람> 아 그렇게 오랜 시간 와, 진짜 평생 노래하자 권학이 아령 소리보단 낫다고요? 감사합니다 저 사실 걱정했거든요 권하경이랑 이제 방 같이 쓰니까 자려고 누우면 쿵쿵 소리를 너무 옆에서 생생하게 들을까봐 근데 다행히 호텔 근처에 헬스장이 있어서 헬스장으로 가더라고요 스탠바이 불러주세요 준비돼서 stand 끝이 와도 stand by me stand to be or not to be 다행이네 꺼댕이야. 2호 2일 2521 불러주라 근데 이게 노래가 박자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냥 정박이 아니라 싱코페이션이 되게 많다고 해야 하나? 당겨있는 박자들 그래서 노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칫 원곡에 피해가 갈수 있겠지만 꽃이 지는 계절엔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뭐야 깜짝이야 세탁기가 다 됐나봐요 그때는 아직 꽃이 아름다운 걸 지금.. 어? 이도영 왔다. 건학기 형.. 와 어떻게 빨래 끝나는 타이밍에 바로 맞춰 오냐? 이거 저거 이도영 빨렸는데 제가 건조 돌려줬거든요. 기다리세요 아저씨. 오픈 도어 아 깜짝아. 맨 님도 왔에서 오픈 도어. 그럼 내가 발게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처럼 같잖아 서 잠옷 입었어요 여러분 반바지가 짧아서 그런 거지 뭐야? 이크림 감동! 근데 양치했는데 내일 먹게 건조 들어값아 건조 값이야? 땡큐 분위기 다 망쳤다 제기 꽤나 무드 잡고 있었는데 권학경이랑 매니저님이 아이스크림 사 c 어요 건학경이랑 매니저님 빨래 제가 건조 돌려줬거든요. 달님들 정신 없으니까 내일 다시 오든가 내일 모레 다시 오든가 조만간 또 올게요. 끊을게. 아니 끊는데 전환 r e 좀 그렇다 <웃음> 아그 e 고나옷안 입지 않았어 저 형이 나 맨날 반바지, 안 입은, 반바지 입으면 안 입었다 놀려 아닌 거 알지? 그럼 안녕 잘자 굿나잇 오야스미 빠빠이 갈게 진짜 안녕 뿅